좀 맛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1등을 해가지고 아직 그 부분은 좀 칭찬하는 것 같아요 졸면은 약간 팔이 그대로 돌아 이제 이제 합쳐서 10점 만점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스트는 없고요 저 혼자 어떤 걸 리뷰할 거냐 바로 숙소의 룸메이트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로서 리뷰가 아니라 정말 딱 룸메이트로서 리뷰 룸메이트로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룸메이트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맨 처음에 정해졌냐면 알곤명이 같이 무조건 써야된다 다같이 어떤 침대에 어떤 자리에 자기가 갈거냐 컵을 이렇게 올리고 안떨레트 사람 순으로 자기 원하는 자리에 가는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이뷰하 박성원도 이제 여름소년? 좀 멋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또 1등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자리를 정했는데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일단 엔진 여러분 다 아시는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 룸메이트 어떻게 이제 자리에 돼 있는 것도 다 아실 테고 제가 그림 못 그리는 것도 다 아시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문이 여기 있고 여기 침대 두개 여기 있고 선우가 여기 있어요. 귀엽죠? 어 뭐야 이렇게 약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는 일단 되게 시끄럽진 않아요. 시끄럽지 않아서 좋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이제 자기 침대 밑에 과자를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싸아놨었어요 저, 잘때 막, 하나씩 꺼내 먹고 막, 바스락거리면서. 그럴 때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근데, 깨끗이 쉬었더라고요. 항상 잘 때, 자기 침대 앞에, 그거, 자기 다음날 입고 갈 옷을 딱 꺼내놔요. 아주 그 부분은 좀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씻어요. 제일 먼저 씻고, 두더지가 이제 굴파서 들어가는 것처럼, 어두컴컴한 그 곳에 들어가서, 약간 맨날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조용한 게 제이크는 진짜 제일 먼저 자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제일 늦게 와도 제일 먼저 자요 그래서 항상 제이크는 이 침대에서 이으을 머리에 베고 항상 자고 있어요 동원이는 침대에는 제일 먼저 누워요 모자마자 양말부터 벗고 옷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한 번에 다 씻으면 씻세요졸때이 엮기 좋은 게막 핸드폰 보다가 졸면은 약간 팔이 그대로 졸아요 이로 그리고 제가 깔끔하긴 제일 깔끔한데 다음 깔끔한 사람은 선우 아니면 정원인데. 그래뭐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별점 별점을 한번 내려볼게요. 음 제일 별점은 안 줄게요. 현재는 너무 다들 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뭐 마이너스칠 게 없습니다. 다 이제 합쳐서 별, 별점을 내면은 아쉬운 게 그거였잖아요. 이제 좀 어질피는 거랑 그거 그거 정도였으니까. 10점 만점에 8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찾아온 게 있어요. 자유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룸메이트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저희 멤버들 보, 보고 계세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룸메는 존중해줘야 돼요.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은 진짜 그거는... 아 아우, 아니에요. 에프켓이 필수. 자기가 생각한 거 이상 두 배만큼 두배 이상 깔끔하게 오케이 네이 정도 어, 엔진분들은 혹시 같이 룸메 쓰시고 계신 분 있나요 룸메이트랑 같이 사시는 분들? 난 혼자 자요 아저 아기 때는 막 다섯 살 일곱 살막이럴때 혼자 못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곱 명이 같이 쓰고 있는데 나중에 분명히 나눌 거잖아요. 아마 지금 이게 엄청 추억이지 않을까요? 진짜 그래도 멤버 회의 할 때도 다 같이 그냥 멤버 회의 하자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할수 있고 그러면은 캡처 타임! 아까 캡처, 캡처 타임 멤버들 들고 해야겠다 하나, 둘, 셋! <웃음> 아직... 아직 미안해. 아직... 아 지금 미안해! 아 지금 미안해! 통화 미안 어우! 자 여러분! 빨리 이거 빨리 누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아! 성운의 성운왕 박리뷰 샷! 보였습니다 안녕